한번 지키실 거죠? 아, 당연하죠. 삼성 기둥 꼴이 뽑으셔도 요 아니던데, 오다 뭐, 얘기해보니까. 아, 그래요? 얼마, 얼마 준요 아니, 와, 와서 정하기로 했어요. 얼마 정도 원하세요? 재민이 형이 사비로 사주신다고 그러던데? 예 네. 아니. PD님 아, 피디... 사비로요. 네. 어, 우리 뭔 촬영인지 알고 계신 가요 그냥 본다. 약간, <산>, 선배님들한테 <웃음> 필요한 선물? 그런 선물하기. 성아, 네. 네. 뭐하고 싶니? 네. 뭐하고 싶으면 필요한 건... 네. 없어? 네. 말, 말 잘해야 돼 어, 없어? 아, 없어, 없어. 네. 이오 어? <웃음> 그래서 핀이 얼마라고요? 카드 주세요. <카트수요>. 10만 원? 네, <웃음> 10만 원? <웃음> 원? 기다려오세요. 네, 수하세요 네. 카메라를... 어, 저기! 이거 좀 아닌데? 카메라 좀 해라. 아 힘들다. 아. 아저 나도요. 아이고. 일단 우리 거 먼저 살까 네. 아니 좀 카메라 좀 멀리서 찍으라고. 그 어떤데 스팸. 네? 이건 뭐예요? 서준아 네, 오르골 하나 사줄게 오르골 안돼요 일본의 오르골 계담 알지? 안돼요 어? 안경? 세안경 써있어 색안경 이거랑 잘 어울리겠다 한번 써보세요 잘생겼다 아 이게 뭐야? <웃음> 3강경. 어, 세강경. 오, 형이다 어, 맞네. 꿈이. 이거 뭐 본인이 하려고 아니면? 제가 쓰려고요. 소진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꿈이. 이런 거 사진 내고 다니까? 뭐야, 이진아 패션에 완성한 얼굴인가? 저 사주세요. 이게 캠프 필시템이거든요. 이 가방이. 음.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, 이쁜 게안 보이네요. 예쁜데? 아니. <웃음> 뭐예요? 그럼 크롬이 또 있어요 크롬이 어, 이어 뭐야? 안에 뭐 있어? 수직강 아니에요? 아 어, 맞네 혜인님 뭐살 거야? 저요? 아. 어. 애들 거야 애들 거랑 우리 거 사야 되니까 형은 형거안 사게 솔직히 없어 저는 뭐 사야 되지? 아까 저기 뭐 있던데? 천막 안에 형이 좋아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형들이... 뭘 필요할까요? 와 이런 거 먹어 야 이거 진짜 필요하실게 와 가격이 무슨? 와 형들 나중에 아기 애기 나면 아기들 아, 이런 거타야 그래. 되잖아 야, 이거 하나 사니까 야, 형들 이건 안 필요하시나? BMW 나나이거 내가 필요한데 뭔 소리지? 20? 배트 배트 어 미안 아니 미안 아니 카메라 보고 싶지 이어서 보면서 폭행영상 아니 살피지 <웃음> 폭행 못했다 미안하다 어? 일단은 지켓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? 나야 좋다 글로브 하나 사줄까 세상? 아 여기 서다면 이따 야 근데 본거 제트형 어 제트형 이거는 좋은데. 혹시 다른가? 헤어밴드어나 이런거 선글라스? 야, 멋으로 쓰고 다닐수 있네 아 선글라스 요 좋은데? 나라인것거 같아 이거는 오호똑이 이거 탱 뭐야? 이거 약간 너거 같아. 고슬류? 이런 거. 이런 거. 이거 쓰고 나가면, 아이다 이런 슬류퍼. 편한 픽이 <웃음> 포인트. 아니, 이거 좋다. 이거 하나 어 <웃음> 우리 씨름이 아무도 몰라, 그러니까, 몰라. 음. 오, <웃음> 야, 이거 까 씨름이 몰라 오! 혜영 야너 이거 사형 요리할 때 이거 어떻습니까? 이거? 형은 잘 어울리네 너 자꾸 형 이미지 몰락시켜 정우 형이 좋아하는 거 정호야자 이거 사 드릴게요 어? 이건 뭔데? 이거 친구 근데 이걸 왜 줘? 한거아 나는 또 핑크야 그만 보라 가라 진짜 <웃음> 그런 거좋아하는아톡야 ㅋ ㅋ ㅋ ㅋ 짜는 거아요안녕히봐 어디 ر 거 h <좋아>, a <웃음> 어! 어! 그 옆에 타. 응, 어, 탈게요. 아, 아! 어, 보라고. 뽑은 만큼 주는 것 같으니까. 야, 엄청 많이 남았어. 오, 오, 오. 야, 봐. 어, 뭐, 뭐, 뭐. 아, 보 <웃음> 자, 갑니다. 아! 아! 어...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뭐야, 한개 뽑은 거야? 선물. 감사합니다. 200엔짜리, 2000원짜리 사탕이다. 야, 이거 있 카메라. 보다. 내가 뽑고싶은 38,000원. 필름 카메라지. 어. 필름이라. 내가 진짜 좋다 내가 살까 이거? 우리 거로 살까? 러니 이거 로 이런 거 나쁘지 않지? 예쁘던데 이런 거 필름까지 근데 이게 맞, 맞는 거 할까? 그두개 그 맞는 거야? 우리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사용했으면 필는거라야되잖아 필름은 무슨 야 와, 이거 사이즈가. 이 사이즈가. 알고 아, 보니까 블루카메라가 아닌 거야? 알고 아, 보니까 블루카메라가 아닌 거야? 아, 작은 게 있어요. 블루카메라 맞는데? 미니겠지? 블루 넣는데 어디야? 아니, 맞겠지. 아, 루뒤에 살까? 어, 흰색깔, 화이트. 음. 이걸로 하자. 이리로 하자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맞겠지 뭐뭐 뭐 맞겠지. 저랑 친구 유성돌라. 아 저는 바로 샀어요. 아 조금 더. 오호 소소. 그럼 저는 이거요. 어? 아니다, 거르다 이거 어떻게 멜 생각을 하지? 이거 아니야? 어, 무난한 건 이게 제일 무난한데. 아, 이거 무난한 건 별로예요. 이거밖에 없나?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런 건 어떻게 메고 다니냐고 지금 형이사주이면 컨셉이 안 맞잖아.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같때요 어. 크나? 에코백처럼 들고 다니는 거. 야딱 걸치고 딱 가는 거죠. 봅시다. 이거 사주는 거죠? <목소리> 별로예요. 없어 그냥 디자인이. 블랙이 하나밖에 없어. <목소리> 그래요? 그 저거... 근데? 여... 여가보다... 이... 거 어때요? 이게 맞죠? 그죠? 음... 이잠깐 괜찮지. 진짜 형벤줄 알았네... 어? 형벤줄 <웃음> <뵌> 알았어... 못 <웃음> 뭐 고르셨어요... 어... 잔뜩 고르셨네 왜요? 이 이거 방방개개 랜덤뽑기 제가 살 것은 이것입니다 다리 <목소리> 갇히는 게 되게 스무스하지 않아요 <목소리> 아 시계가 흔목시계 안 하고 약간 그런 장만 <목소리> 아, 있잖아요 장만입니다 어... 아 이거 좋은데요? <목소리> 괜찮아요? 이걸로 어... 한번 가고 어... 있습니다 <목소리> 어... 또 걸고 또 운동시간 자다가 딱 일어나서 시간 한번하면딱 확인해야 되는 데아 어우 죽이다딱 어? 나미다뭐 <웃음> 건전지가 다 되면은 이제 이 시계의 수명은 다한 걸로 샀습니다 아 현우 이거 어때? 어 괜찮다 그치? 이거 해야겠다 <웃음> 어디서 사지? 한번 골랐어요? 네? 아, 아니요. 아직도? 네.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아, 그럴까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네. 예쁜 거 음. 너무 많아서?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성. 진짜 안 사도 되는데. 음. 그냥 가만히 있어. 나 음. 어. 이거 살까? 살지 좀 봐. 이것도 좋다. 두 군데는. 네, 이렇게 메고 다니면. 제배고다니었어요뭐 그런 거사 갖고. 네, 괜찮아요. 네. 음. 죄송했습니다. 어, 바로 이렇게? 되게 지금... <웃음> 너무, 너무 바로 너무 바로 자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<목소리도> 그립 잘 나오겠다요. 매치컷. 직접... 약간 좀귀 얇은 스타일이죠. 네? 귀 얇은 스타일이죠. <웃음> 아니요. 제 마음에 들고 <웃음> 이제 옆에서 이제 괜찮다 하면 이제 바로 한 응. 그러니까 네. 스타일 얇은 스아니요 이거 아니, 좀... 괜찮다 니까그아 저는 제 선택이 후회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저도 이거 살아있했었거든요안맞으 무슨 사고야? 내 자만 줬잖아 고싶은 사람 지 맛있어 저어나한테아맞생다집어짧 <목소리> <목소리> 쓰다듬어주던데사랑는 <웃음> 감성있는 시에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맘에 웃음> <들어? 웃음>